그리고, 그 미미 아파 아빠 한데나는 아빠 한데 퇴근 은 미미 늦게퇴근 해서, 너무 미미 위해서 위험하게 음, 힘들어서, 이렇게 항상 서 이렇게 항 집에 타로미줘집 그냥 관심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만면서이람 근데 너무 이이 행동해요 음. 그것 더 중요해 우리나라 이렇게 있어 말 많이 하면 행동 말 안하는 사람 행동하면 더 중요합니다 어, 그러니까 말보다 행동이 어. 더 중요하다 근데 동모는말 많이 안해 하지만 행동해요 <웃음> 음, 말이 별로 없지 어 맞아 그래서 매이 좋아 단점 그... 여기 가게는 안 좋아 왜냐면 퇴근 한 시간 안 정해 해요. 한국 애들은 만약에 시간 정하면 그 시간에 딱 손님이 없어도 그만큼 페이를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음. 근데 돈 아까스 음돈 아끼려고 이제 얘를 아르바이트를 불러서 음. 손님이 없으면은 한 시간만 하고 집에 가라고 한두 시간 정도 원래 이렇게 한는데 왜냐면 미미 시간. 간가는시 간다시 어, 버스, 어. 버스, 버스, 버스, 버스 뭐, 버스 또 버스턴 뭐지 잡 손님이 바쁘면은 막밤 12시 1시까지도 일을 하고 손님이 없으면은 뭐 9시 10시 이렇게 끝나니까 어, 어, 너무 잊짓 어. 와 일찍 오래, 오래 기다는 소있어 많이 기다리면은 어. 홍대에서 한막 3시간씩 이제 기다려. 그때 가뭐 자동차 와서 그거 런더 힘들어. 요 어, 그리고 더 중요한 건뭐 알아? 기타한 후에 시간 안정해가 막고 먹겠소 이렇게 내가 뭐 어, 화가 기분 안 좋아 보여줘 아니에요 다, 다 반대로 뭐 알아라고 미미한테말해왜 뭐 미미, 한테 해. 아, 왜 미미 어, 이렇게 해그 시간 눈 이렇게 하면 힘들어요 배고파요. 그냥 이거, 음. 이, 이, 이렇게만 물어봐 그냥 뭐어왜 음, 오래 안 나와 어왜 시간 안 정해 이렇게 도뭐말 없어요 아, 그 외국인이라고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시키는 걸 내가 아니까 응 음. 네, 방학에 이제 베트남에 가서 그때 아마 며칠 음. 있다가 한국 온다고 했지 일주일? 어 12일? 1 0일 정도. 어 십이. 베트남 갔다가 한국 어. 온다고 했나? 그때 매미 베트남 갔는데 요일 도착해 내일 더위 방금. 어그 다음날 오토바이를 타고 어. 남동생이랑 <웃음> 그 고모 할머니를 어. 태우고 이제 호치민의 집에서 그 시골 정고, 어, 고향 고 어, 가갔다 왔다 이제 거기를 왔다. 가려고 하는데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나는 몰라 근데 갑자기. 이렇게 일어나 하면 아 교점 사고 나왔어.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정신 잃은 거예요. 상처가 심하게 나고 아마 얼 어, 없어. 있어. 어, 이빨 이빨 조금 깨지고 음. 얼굴은 안 다치고 음. 팔이랑 다리만 다쳤는데 꽤 심하게 다쳐서 뼈만 안 부러졌지. 음. 거의 이제 걷지도 못할 정도로 다친 거 이제 치료를 계속 한한달 이상 두달 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가, 그때 학교. 안 오면은 학교를 안 오면 은 아. 이제 그 어학당 유학을 어. 더 이상 못하는 거지 맞아 아 공항에 시원도 미미 확인했어 반인데 이것도 봐어 혼자 가면 안 돼요 뭐더 더운 사람 같이 가면 돼 왜냐면 지금 나논 스스로 걸으면 안 돼요 항공사 규정이 그 손님이 직접 걷거나 이제 음. 이러지 못하면 비행기를 안 태운다 이거 음. 그래가지고 거의 약간 그때 거의 걷지를 못하고 고민. 휠체어를 타고 있었으니까 근데 휠체어를 타고 누구 보호자가 있으면 어. 비행기를 탈수 있는 규정이 있었어 음. 보호자가 있으면 비행기를 타고 다시 어. 유학을 하러 올수 있으니까 어. 그래서 내가 갔어요 토요일날 어. 퇴근하고 그거 되... 더 감동 저녁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가 또 연착이 됐어 딜레이가 돼가지고 새벽에 아마 음. 4시 5시에 도착을 4시요. 했는데 얘 이제 친한 그 친구, 친구 남자애가 음. 이제 나, 저를 이제 마중을 나와 가지고 그 친구 오토바이를 <웃음> 뒤에 타고 오토바이 뒤에 타는게 무섭단 말이야 한국사람은 어, 너네 집까지 한 30분 걸리지 오토바이를 음. 타고 얘네 집을 가서 한시간 자고 일어나서 어. 가족이랑 같이 아침을 식당 가서 아침을 먹고 이제 그리고 집에 와 비, 비행기를 타고 바로 어. 왔지 그러니까 최단 체류 시간 아마 베트남에 8시간 정도 음. 어, 음.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을 이제 다시 데리고 왔는데 그때 엄마랑 어, 어, 가족 그때도 가족들이... 미미 가족도 모두 감동하 있어 왜냐면 나 부모님 외국 사람 같이 사귀면 안 원해요 음. 나딸한 명이라서 원래 멀어 사면 안 원해요 엄마는 이제 외국 남자한테 결혼을 해서 음. 외국에서 만약에 살게 되면 이제 그게 음. 싫어서 그거 안 어, 돼서 어, 그렇게 해서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데리고 오는 과정이 있었고 음. 그때 이제 엄마가 나를 또 좋게 봤지 어 맞아 그리고 이제 직접 봐서 직접 봤는데 어뭐 착해 보였나 착해 어. 보여서 음. 그리고... 그리고 한국 남자가 그 국제 결혼 하신 분들이 많, 많이 이제 베트남 여자 이제 때리는 안 좋은 뉴스만 항상 그렇게 페이스북에 정보 교환을 하니까 이제 베트남 사람들은 그런 인식이 있잖아 한국 남자들을 이제 막폭력적이고 음. 여자 때린다는 그런 인식이 있어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외국 남자 한국 남자라고 하니까 엄마가 또 걱정을 했지. 음. 여러분도 뭐 나이 많 우리나라보다 나이 이렇게 남자 안개혼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도 뭐 그러니까 37살, <웃음> 37살이면 베트남 남자가 결혼을 안한 사람은 이제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37살인데 결혼 안 했다고 하니까 안 믿었어. 엄마도 안 믿었어. 엄마가 미밀. 아니면 이혼을 했거나 뭐 아이가 있거나 이렇게 의심을 하신 거야요 아. 한국에서 는나정도나이혼혼안사람이 어. 지금 되게 많은데 면 지금 찍면사 돼. 그냥 먹으면 안 돼. 그냥 먹으면 그때는 몰랐다는 거죠 음. 그때뭘 몰라서 문그 몰라서 그리고 아미 안도그미먹음그래서그래서 더 감동 있어서 그때부터 아마 어떤 모미미 뭐 마니 우리 마니 같이 뭐해 마니 갑시 건보 모니 로라 마니 거 거의 우리 주말에 만 거의 우리 서로 음. 만 나요 그 여러분 뭐, 뭐 궁금한, 궁금한 거 있으면 한, 어. 베트남 음. 여자나 베트남 문화 그런 거 궁금한 거 있으면. 음. 코멘트 댓글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냥 뭐 컨텐츠로 한번 만들어볼게요 베트남 가고싶다 나도 엄마 보고싶지 넌 그리고 음식 보고싶다 베트남 <웃음> 엄마보다 음식이 더 중요한거야 지금 <웃음> 응. 여러분 막뭐 궁금한거 있으면 꼭 물어보세요 안녕. 안녕 <웃음>